안녕하세요 오늘요 콩나물 어, 이거, 이거 어묵, 어묵하고 어묵 콩나물하고 넣고 콩나물만 끓이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어묵을 좀 넣고 콩나물 끓이려고 아 이거 국산콩 국산콩으로 준비했어요 이게 국산콩이 이게 콩 머리에서 되게 고소하다고 먹으면 어, 다시 물을 좀 내가지고 끓여야 되겠어요 맛있게 예뒷리리 새우 멸치 똥다 뺐어 머리도 띄고 이거는 살짝 그냥 하면 비내라니까 살짝 볶아갖고 물붓고 끓일 거예요. 다 볶아졌어. 고소한 냄새 나지, 이럴 때 다시마 좀 넣을게요. 그러세요. 물을 조금 더 부어야 되겠다. 한 10분 끓였어요. 이때문에 이뭐더큰 좀 건져주고 좀덜 건져도 돼 먹어도 되니까 이제 한번 어묵을 한번 끓인 다음에 콩나물을 넣을 거예요. 어, 이게, 게 어묵을요, 한번 이렇게 푹한번 끓여준 다음에, 콩나물을 넣어야 돼요. 이게 여기서 맛있는 물우려난 다음에. 콩나물 오래 끓이면 안 되니까. 국물이 적을래나? 됐어. 됐어? 음. 빡빡하게 먹어. 고추니까 엎어서 썰어야지, 다, 다 썰어지. 뒤집어서. 엎어서 썰으면 미끄덩미끄게 해갖고, 잘안 썰어지더라고. 길게 쓸까? 꽃, 콩나물도 긴니까? 고추도 긴게 마늘, 마늘이요? 소금 여기는 액젓이요? 액젓이 고기 국물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액젓을 내면 조금 만들어 줄게요 맛있으라고 싱거우면은 이제 소금을 하면 거예요 간을 이렇게 끓으면 돼요. 콩나물만 익으면 되니까. 너무 푹 익으면 콩나물이 아삭아삭한 맛이 없어요. 간좀 볼게요. 쬐-게 싱겁네요. 싱겁다고? 응. 음. 쬐-게. 왜? 응? 음? <웃음> 소금을 싫어하잖아. 그래서 조금만 더내게더어야겠어 소금을. 어 됐어. 이거 이 정도면 딱 돼. 음, 됐어. 아, 맛있겠다. 이게 확실히 콩나물만 끓인 것보다 훨씬 맛있네. 오뎅, 오뎅이 어묵도 넣으니까. 아우, 시원하면서 맛있어. 어묵 콩나물국이 안생했습니다 네, 이렇게요. 어묵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콩나물국만 끓이면 맛이 없으니까. 어묵도 먹고 한번 끓여서 드셔보세요. 오늘도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